<웃음> <웃음> 내가 내, 내 소개 유정자잖아 아 <웃음> 그, 그럼 내집뭘 무슨 소개를 하라니 <웃음> 이때 지둥대둥 짓거리고 뭐지? <웃음> 처음에 그런 인사를 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유동자입니다 결혼했잖아 어. 네 아빠 낳고 한거다 뭐 잊어버렸지 생각나 농사직 부르고 살았으니까 어 직업이 그거였어 아이고 그런 생각조차도 많아봤다 먹고살기 끄급해서 내가 하루 일안 나가면 그때 굶었으니까 그럼 착했네 지금 이제 뭐야 죽었지만 도 얼마나 죽을 때까지 착했냐 아들들이 다그 성품을 닮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냐 아이고 고집 센 것만으로 닮았어 아침에 들어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데 무슨 유가 그런 거 이름도 없었어 옛날엔 그냥 나노면 주위끼리 그냥 막 먹고 살고 주위도 고생스러웠겠지 그러라고 아이로 음. 오면은 뭘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뭐 말해봐 일단은 공부 좀 많이 해서 남도 가르치고 나, 나도 유, 많이 배워서 유식했으면 좋겠고 아주 그냥 할게 너무 많지 또 뭐가 하고 싶었나 나 젊어서는 그 정도밖에 하고 싶은 게 없었어 뭐 해볼 게 있어야지 나가서 땅 파고 일하고 밥 먹고 애기 르고 그리고 그거, 그거 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 할머니 마음엔, 아우, 나는 어떻게서 래도 얘들을 공부를 시켜야지 시골에서 농사는 안 지킨다 하고 그냥 아주 그걸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에다 놓 그냥 진짜 일을 악물었어. 아침마다. 아침마다? 응. 음. 아주 그거 꼭 봐. 그냥, 가정에 대해서 나오니까, 누인네들이 나와서 하고, 걱정거리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꼭 귀를 기울이게 돼.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며느리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우, 저런 거는 좀 봉받아야 할 텐데, 하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아침 마당을 꼭봐 낙이라고 낙내 낙은 천국 가는 게 낙인데 내가 너무 한게 없어 그 저기 뭐야 준비된 게 없어 내가 그래서 걱정이고 그래 아니, 그때 뭐저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런데, 그것도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만약에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너뭐 뭐, 배워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런 생각도 해봤다. 야, 응, 젊어서는 동물로 당기느냐고안 배웠고, 지금은... 이게 세월이 가가지고 머릿속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성경 책을 읽어도 읽으면 금방 읽은 걸다 까먹어가 왜 그러니 그래서 그 읽을 때 그때만 그 내가 아 이렇구나 저기 아우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올바로 살아야지 그걸 그 자리에서 만 깨닫는다? 그럼 금방 잊어버리니까 아우 그럼 나 할머니가 진짜 너는 아이고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들여다보고 울지도 않고 그냥 눈이 반닥반닥 해가지고 아우 얼마나 이뻤다고 빨개 벗은 걸 글쎄 그렇게 들고 다니는 내내 이뻤어 길 넘어서 말도 못하게 기뻤지 아우 그럼 눈이 상상해지 칼로만도 목욕물을 들통에다 끓여서 내놨다가 그거 온도 맞춰서 식으면 그물로씻기고 그래서 걔가 그렇게 키가 컸나 봐. <웃음> <웃음> 할머니 생각에 얼마나 대연니가 이쁜지 무슨 준무도까 봐. 균균응 균? 그런 거 모두 묻고 그런거나야 병 나고 내 가방이랑 거짓서라어 그 아유 지금은 돈 주고 해라도 못해 근데 아, 그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내가 이뤄냈나 몰라 아니어 나는 그런 거 없었어 아니. 나는 아들 한좀 멀지 않아어 왜? 아니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길러보니까 아무튼 계서 소용도 왜냐면은 시장에 이제 명절 때 애들 우을 타러 거길 나가잖아 큰 음. 여자 옷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자애들 우선 하나도 저기 안 하고 왜 애들 저렇게 너무 힘들고 저래고 다니나 좀 쉬었으면 좀 편안히 좀 쉬면은 좋을 텐데 왜 저래지? 그게 안쓰러워 난. 직장 가서 휘달리지. 또 사회에 나오면은 또 친구들 만난다고 휘달리지. 난 그런 게 너무, 아우, 쟤네들 쉬는 공간은 언제,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때때마다 잘 찾아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맨 크는 거지 뭐 늙은이들이 니들이 건강해요 우리 늙은이들이 살아도 편해